아니 이게 뭔 소리여? 일을 허기 전에 얘기는 똑딕기 허고 가야 될요 내가 상황 좀 아니, 보고 올게요. 돈을 낸 물건을 갖다 주지 말라고 하는디 나보고 사기를 치라는 거자녀. 약속을 혀으면 지켜야지. 사람이 어째 그리 깜빡혀. 아니 그러면 우리 우리랑 본 약속은 약속이 아니여? 그냥 돈을 저, 돌려주면 그 되자니여. 응? 아니 물건이 없다고 해야지. 화을 씻고 오던 배도 저짝이 났는디 그게 왜안 된단 말이오? 아니 배가 저짝이난 거랑은 뭔상관이이 나한테는 물건이 있자녀 이? 있는 물건이 없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지 어찌게 그려요? 아이고 진짜 시절 피고 안 좋네 어이, 그냥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고 나 진짜 속 터져 죽겄네 아유 그, 그 태꽃 맞은디 그거지 말고 그치 돈이나 갔다 줘요 고기는 못 사워요? 아, 태꽃 막기는 멋은 소리여 이? 나라도고기를안 갖다 주면은 굶어 죽을 거 아뇨 니 이번까지는 주고 다음부터는 안 받을 테니까소란 피우지 말고 얼른 가요 아, 저짝 가요 왜? 관광객분들도 저짝에 안본 척해요 애들 안본 척해 안본척뭐 때문에 그리 싸우는 거요 아주 100m 밖에서도 천둥처럼 들리네 황생이 자네는 음, 라벨링 하라니까 왜또 여기서 소닥거리고 있어 맞다 나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요 이장님 우리 찾으러 왔구먼요 아이고 이장님 한번 들어보시오 그전 양반이 자꾸 저 마녀한테 저 고기를 갖다준대잖아요. 응? 그거어쩌 할게요? 아니 마녀의 오케이. 집에 들어가면 물건은 다 끊기로 막했잖아요 강산이 한번 말해봐. 뭐야? 아니아니요뭘 몰라도 돼요. 뭐래 몰라도 돼? 마녀의 집에 그 들어가면 마녀한테... 물건을 다 끊으라고 했지요 그 무슨 소했지 방금 말을 했잖아요 나한테 그 돈을 못 주겠다며. 아 아니 밖가에는뭐 내가 혼 일을 동네 방네 다 소문을 내고 다녀요. 소문이 아니라 이게 사실인게 그런거지 위장님도 알건 알아야디요 잉? 내가 모르는게 또 있어? 이거 아, 말고는 진짜. 지금은 없슈 근데 이거 다 알아야될거니 아 우리 마을 일인데.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다 단단히 약조를 한건데 잉? 오지락 출동! 에? 그래서 뭘 약속한건데요? 그 관광객씨는 아, 갑자기 욕기와가지고 아니 그 참참이는 몰라도 돼요 이거 욕보지 말고 그냥 아, 재밌게 아유? 놀다 가요 아유. 그러니까 그치. 이 관광객 이름이 참참이요? 음, 아니야! 고참참이래요 아니야 어, 참, 아니야! 참, 아니야 내 이름은 어? 내 이름은 말이야 킹가 제너럴 코스믹 엠퍼러 브리트니드 점레 마이스트로 햇냥인데 냥이라고 보세요 네, 그냥 참참이요 아, 음, 줄이면 고참참이네 아니야! 냥이라니까 냥이! 킹참참 아니요? 어? 참, 참, 킹, 참, 참, 세 글자, 냥이, 두 글자, 두 글자 났던 거요세 글자를 부른데? 어, 나는 뭔 말인지 모르고슈킹과 제너럴 코스믹 엠퍼로 브리트인드 점레 마이스트로 햄냥이라니까요. 그니까 냥이라고 부르라고, 뒤에 두 글자, 냥이. 이, 참냥이. 아니, 킹 마냥, 아니요, 킹 마냥. 그래 아, 이건 새로 듣는 응. 이름 같은데. 외부인이 음, 껴서 하다 말았는데, 방생이잖아요 하여튼, 지금 리박이가 하는 얘기 를들어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아, 의견 동일한 거로 혼자 깨면 어떡해 그니까 말이야 아니 아유 자네들 그러면 안돼 예전에는 다들 사이좋게 지냈자녀 치치가 월매나 순한 사람인디 데맞할요 할매는 지금 자네 딸 생각나서 그러는거지 자네 딸이랑 그 마녀를 동일시하지 마라 아이고 이안바나 멀쩡한 사람한테 어. 마녀라니 마슈 마녀까지는 아녀유 니 그 나은티는 분명히 착하게 대해줬단 말이요 아니 그때 착하게 대한 건 착하게 아이야, 아이야, 해준 거고 아이야.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이잖여 가자 어여 가 어여 아유, 우리가 불편으로 본 것이 있는지 마을로 돌아가자 어. 그래 아, 이러면 안돼 가자 빨리 와 우리 펜션 주인 펜션 주인 욕하는 것 같은 우리가 끼어들지 말자 참네야 이거 그터세부리는거 아니냐? 그러게왜 그런데야? 아니, 뭐, 다잘 지내다가, 어? 갑자기 뭐라고 한다네. 그러면은 뭐, 어? 저 고시계야 외진이라서 터치부리고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치, 외진인 것 같긴 하던데. 응? 어. 야, 벌써 날이 어두졌다야 아, 또 오늘 왜 이렇게 하루가 긴거 같냐? 응? 난 그러니까. 짧은 거 같은데? 아난 너무 길어는데 그래도 저녁에 음, 치치씨가 음. 바베큐 해준다니까. 음. 그래, 바베큐 음. 먹자. 나 먹자. 음. 시계탑이 있었네? 오 마을이 진짜 예쁘네요 신발 봐서 어? 아, 넌 맨발이구나? 아, 아! 어 맞네? 어 하하하하! 아. 킥킥 <웃음> 16회 아. 근데 아까 어 13, 14, 15회 감사제 때 저기 할머니가 1등 하시고 응. 여기 치치 씨가 그 다음에 1등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다 돌리나? 진짜 그런 건가? 약간 외지인이 1등 해서 그런 것도 있나? 하긴 외지인인 거 같긴 하다. 어 외지인인지 아닌지 몰라도 외국인인 건그 맞는 거 같아. 그치? 외국인인 거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아무 이상하네. 근데 너는 왜 침대 두고 바닥에 앉아? 아나 한국인이라서 약간 바닥 체질이야. 아 나도 한국인인데, 나도 한국 고양인데. 아 맞다. 나 화장실 안가? 뭐? It's dinner time. 어, 진노 어? 타임이래. 바비큐장으로 어. 오세요. 어. 화장실 그 걷다 보니까 안 마려졌어. 대단하다. 어. 아. 어. 원래 그 똥이 그 신호가 올 때가 있고 안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렇지. 얘들아 아, 어. 신발 신고 가요. 봐라 앞인데 뭐 어때? 맞아, 바로 앞인데 뭐 신발을 신어. 네. 와! 와! 와! Have a seat? 와. 예, yeah. 감사합니다. It's only vegetable. 가지 뿐이지만, 맛있게 와? 먹어요. It's ]겠습니다. healthy. 와? 아니, 바베큐장인데 왜 고기가 없대요? 이거 고기 아니야? 이거 가지꽃인데? 원래는 손님들 밥상에 꼭꼭 올리는데, 요즘 재료 수급 사정이 좀, 아휴, nothing 아. to hide. 아.. 그렇군요 고기가.. 음.. 아, 고기가 아. 많이 없나봐 그래서.. 어.. 감사제 때 일이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케이크에서 누군가의 발가락이 나왔어요 What? 발가락? Yes So.. 네. 대회 중지되고 바로 조사받았어요 어? 군대 1등 했잖아요 That's last year. What? And this year? 아, no. 아, 작년에 받은 상이고 올해는 yes, 갑자기 yes, yes. 그 감사제약 고시이 돼가지고 <웃음> 아니, 아니 웬 <웃음> 발가락? 음, 아 제가 만든 케이크 내가 발가락 넣을 리 없잖아요. Oh my god. Oh 아니, my god.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No. 어. 내가 넣었다는 증거 없고, 무고해서 금방 풀려날 수 있었어요. 어... 세상에... 아니, 충격이네. 응? 아니 그러면은, 그 발가락 누가 넣었는지 몰라요? 어, 전혀. 음... So, 수사기관 발가락 감식하기 위해 떠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발가락, 누구 음... 발가락? 몰라요. 아, 밤, 완전 뻔하네. 처음 보는 발가락. 예. Yes. 아, 완전 초면 발가락. 예시는 <웃음> yes, yes. 같은데. 어. 아, 초면 발가락 예. Yeah. 그런데 그 뒤로 쿠키하스 펜션에 마녀가 사는 마녀의 집이라고 나쁜 소문 돌아요. 아... So 마을 사람들 제게 고기 안 팔아요. <웃음> 아, 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Oh, so sad story. Right? <웃음> so sad. Yeah, so sad. Oh my god. OMG. 흐, <웃음> 흐. OMG. Oh, 무슨 일이지? 흐, <웃음> 흐. 라임 축기지 흐, <웃음> 흐. 아. 휴. 아. 왜, 왜, 왜, 왜, 왜? 불만 아, 있어? 아, 너 너무 재밌어서. 어, 그치, 그치. 아, 어. 음. 아 근데, 모처럼 놀러 왔는데, 바베큐장에 고기가 없어보면은, 그러면, 저희가 좀 구해다 드릴까요? 응? 네. 아니면 그거 말고도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사다 드릴게요. 그래요. 아, 그네 그 그네 대신 사주도 되겠네. 돈 받고 네, 사면은 그러면은 어이 치치씨한테만 고시기안 파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고기 팔겠네. 우리가 가져가서 바베큐 파티하러 고기 사, 사갈게요. 이러면은 꼭부로수 있겠네. 그치? 지 e a 예. 정말? 예! Yeah.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Thank you. Uh, okay, okay. Yeah, yeah. 어, 줄수 있는 게이 꽃이 밖에 없지만. 어, 줄수 있는 게. Yes. 맛있게 yeah. 먹어요. 감사합니다. Yeah, 쩝쩝스, yeah, 쩝쩝스 타임. Yeah. 야, 음. 너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한번 불러줄 수 있니? 아, 어, 그럴까? 그, 어. <웃음> 아, 마이크 켤까? 마이크도 어. 있어? 아 그럼+ 그럼 마이크 있지 와 기대된다 절서 에는게 이+ 꽃이 밖에 없다 까진 거라 꽁 이+ 꽃이 밖에 없다 어쩌구 저쩌구 한 꽃이 꽃이 뿐이지말라 어쩌구 전해본다. 꽃 지쳐 먹으라고 전해 본다. 와. <웃음> 진짜 잘한다. 너 가수 출신이야, 혹시? 아니. 진짜.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닌가? 그치. <웃음> <노래> 너무 잘한다. 맞다, <웃음> 좀 많이 먹었는데 자러 갈까? 아니면 가서 좀 얘기 좀 나눌래? 아니면 아, 야, 해변 도... 한번 구경하고 올래? 그래 방좀봐 터졌는데 다른 데 구경 좀더 하자 그러자 응. 그러면 신발 좀 신고 올래 얘들아 발가락 다 상하겄다? 응? 아니 난 괜찮아 난 신어야겠어 응난 괜찮아 나, 신는 게 좋을 것같은난 괜찮아 어난 괜찮아 아까 좀 마을 주민들 때문에 구경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맞아 맞아 맞아 구경하려다 갑자기 그, 그거 끌려 들어가가지고 완전 강매 아니야 강매 사실 이게 요 어? 우리 그 관광지에서 강매 당한 거야 아, 근데 마멜아무리가좀 착하게 주셨으니까 응 음,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주셨으니까 어, 양은, 그래서 참는 거다 양은 조금 적긴 했는데 맛있더라 근데 진짜 맞아 맞아 응. 순하신 분 답던데? 맞아 맞아 맞아 에? 맛있어서 참은 거다 진짜 어? 원래 참 스타일 아니야 어. 그.. 그렇구나? 어.. 뭐 시간은 많아, 뭐참지는 않아 뭐 그런.. 야.. 두 랩도 할? 그치 그치 그치 와. 어.. 그치 시숙이지 우리 나니가 음, 약간 랩 배우고 싶어 하거든 너가한수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말이지 원래 배우는 게 아니야 이런 건 타고나는 거라서 뭐 가르쳐줄 게 없네 <웃음> 아.. 이정 나니야 언니 좋은 선 하라 <웃음> 구해줄게 그래 멈춰마야. 알겠어. 아, 참, 나 이거 뭐, 가르칠수 있는 게 없네. 어, 어... 그 <웃음> 아, 어? 음, 이 음. 아, 어린이... 아, 아, 이거, 원래 그 이거, 이거, 이 이거, 거라서말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시기 이거, 이거, 이거, 야여이 봐봐. 이거, 이이 이거, 이이 귀엽다. 생각해보게 아, 난 응애니까 여기 타도 될것 같은데. 이게 봐봐. 어, 아, 아, 야이가 뭐야? 약간 메추병이가봐아 그런가봐. 이 어린이용이라서 어른은 못탄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 냥이 어른이었구나? 어? 야 이거 냥아. 근데 나올 수가 없어. 아니야 저기 뒤쪽으로 나오는데 냥아 의자 있는 <웃음> 쪽으로. <웃음> 그래 어. <웃음> 야, 야 여기 저 누가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 야. 야 너네 그런 얘기 알아? 뭐? 응? 사람이 죽은 자리에옷 쪽으로 보면 거기 신발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어 완전 무서운 이야기 <웃음> 원래 죽으면 신발이 아. 필요 없으니까 그 신발이 아, 무섭던데 진짜 무섭다. 아 응. 진짜 무서웠다 냥아 너 무서운 이야기도 잘한다 <웃음> 너네 무서워가지고 지금 하하하 하는 거지? 밤이라서 그지? 어? 그런 거 아니야? 어? 나니가 조금 그런 거 무서워하던데? 아 나니 그래? 아예 그렇구나. 난니너 응. 오늘 또내 옆에서 잔다고 그러겠다. 너네 침대 어렵아 아니, 거블 침대잖아. <웃음> 그니까, 어차피 옆인데. 고맙다. 배가 여러 개 있네. 여기 중에서 너희가 타고 온 배는 뭐야? 우리? 우리? 배는 갔지. 응. 갔지. 아, 그래? 육지로가 떠났지. 배? 떠났다고? 야, 그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다 아까는 건물 잘못 봤는데, 와, 따. 그러게 말이야, 야, 이거 밤 되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 어, 뭐야, 갈매기가 있네?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네. 그러게, 네. 야, 이거 뭐, 어? 야, 뭐, 어? 이렇게요? 와, 진짜, 마을이 너무 예쁘다. 어? 어. 야,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섬이다 보니까, 촌 구석이다 보니까, 이게 말이야, 어? 야, 이게 은하수가 또다 보인다. 어? 와, 우리 진짜 장난 아니네. 양아 아무리 촌구석이라도 그렇게 대놓고 촌구석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어어 어, 뭐야 관광객들도 있네 뭐야 이거 관광객이 있네? 설로가 너도 밖이 더 좋지 응. 관광객 설로기 어? 관광객이라는데? 관광, 관광. 고기주요 관광 눈물이 관광. 관광 어, 저기 마멜 씨네 파스타 집이었나 아까 어, 맞네, 맞네. 여기도 어. 아까 외관 구경을 잘 못했어. 어, 여기도. 와, 진짜 이거 인테리어가 민트인 거 보니까 이분 뭘좀 아는 분이다. 그죠? 예. 뭘좀 아네. 야, 이거 야경 많이 찍어가라 야경 여기 진짜 예쁘다. 어? 응. 완전 예쁘네, 여기. 어. 와. 1인 1요트야? 여기 섬사람들 요트인가? 안녕하세요. 어, 뭐야? 여기 난이가 부침성이 좋아. 어, 관광객. 계시네? 어? 어? 이름이 어, 어. 뭐예요? 안녕하세요. 이 말씀 없으시네 이분이. 어? 뭐야? 뭘 드시기 싫은데? 그 곤란하게 ]군요? 하고 가자. 어 그래 그래. 아, 안녕계세요 예. 아야 아야. 오뭐야 관광객이 아이고. 때리는데? 아유 아유. 우리가 너무 말 걸었나 보다. 가자. 야 무슨 무슨 사람 무슨 무슨 초긍정 어쩌고 저쩌고야 뭐야 뭐야? 어? 우리 언니가 아니야. 좀 착해. 그래 그래. 어. 우리 이번에 어디 구경 갈까? 음 여기 다른 곳에도 한번 가보자. 여기 아까 우리 왔던 데니까 저쪽으로 가볼까? 그래? 여기 여기로 가보자. 어.